따단 나 홀딱 하고 있나? 아니다 우후 유색복 와와와와 우와 티타임 우와 우와 상위에 올라가기 키키 어? 와아! 아!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네! 키와키 아니. 네. 아니, 와! 멋있다. 그 옆에 세면대도 아... 놔드렸습니다. 아, 의자, 이게 뭐예요? 아, 잘 어울린다. 아, 이거 말고 다른 아하. 의자 주세요. 저도 의자 주세요, 의자. 거기 있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아, 의자 줘요, 의자. 의자. 의자. 이거 말고. 의자 아, 의자 줘요. 오, 좋쌈. 오, 굿. 우왕키, 굿키. 우왕키, 굿키. 에헴, 햄. 헴헴 멋있구만. 햄. 멋있네요. 우왕키, 굿기 와, 짱조쌈. 자, 그럼 다들 준비됐나요? 네네네네네. 네네네. 예. 아, Q&A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본격적인 어쩌고 저쩌고에 앞서 아까 안내드린 거시기를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그 여기서 나오지 않는 Q&A 이제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답변을 답변이 중복이어서 아니면 비슷한 것이 있어서 혹은 저희가 대답을 할수 없거나 아니면은 이제 열린 거시기로 네 남겨두고 싶어서 이제 질문에 대답을 안 드리는 질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안 나온 질문들은 또 이제. 어, 멤버십에, 멤버십 Q&A에 또 포함이 되있을 수도 있다는 점 과정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짝짝짝! 기억에 남는 템테이션이나 댓글이 있는지 요거를 이제 물어봐 주셨거든요. 네, 요거는 거시기 금손님하고 울지님이 대표로 거시기를 대답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기억에 남는 템테이션이나 댓글이 뭐가 있었나요? 금손님부터? 어.. 사실 너무 예리한 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다 재밌게 봤는데 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수상한 쪽지 글씨체 대조하신 분? 그 이제.. 아.. 집사님들이 이제 추리를 하다가 과학수사까지 하시는구나 해서 되게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웃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 진짜 과학수사하는 것 같아서 진짜 깜짝 놀랐어네 응, 맞삼맞삼 그건 졸라 팩트 그리고 그 다음에 울지 울지가 음. 이제 이야기를 군대 울지 왜그 가슴팍에 만년필을 품고 있죠? 네? 아 아니구나 풍삽이 틀었는데요? <웃음> 풍삽이 뚫었어요 <웃음> 만년필 날았어. 아 너무한다. 너무하다. 아, 아 이럴 수가. 자 아, 저는 네, 울지가 말해주세요. 네 저는 아리가 쌍둥이거나 다른 말이 아닌가 하는 템테이션을 처음으로 쓰신 분이. 기억에 남는데요. 분이 2회차만 보시고 아리가 금소랑 미룡이의 대화에서 그 아리가 기억을 잘 못한다는 걸로 글을 쓰셨는데 그걸 보고 역시 눈치 빠른 집사들이란 했습니다. 와, 저는 그때 그것까지 생각 못했거든요 솔직히.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나중에 들었지만 그것도 그 거식이라고 듣긴 했거든요. 그 뭐냐 거식이 그 그, 예, 그 중요한 거식이라고 그쵸? 그게 약간 단서인 것 같다고 나중에 이제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편집본에 꼭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 이게 뭔가 있나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별생각안 했거든요 저는. <웃음> 그냥 아 그렇군. 이러고 그냥 지나갔는데 예 아이고 잠시만요. 그리고, 예, 그 다음 질문으로 고르면은 호다닥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또. 예, 그 다음에, 아, 이거 정말 이 질문, 진짜 이거는 사실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요청인데, 이거 굉장히, 이거 굉장히 저는, 예, 산성이거든요. 예, 여러분 그, 서로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 저 이거 정말 기다렸습니다. 이것만을 기다렸습니다. 자, 이거는 솔직히 다 빼지 마시고, 예, 빼지 마시고, 다 이제 한 번씩 다 해보는 걸로. 그러니까, 여기 나온 캐릭터들 중에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본인 이름으로 해도 된다. 근데 이거, 예, 저희 그 Q&A 사실 거시기 하면서, <웃음> 그, 이 질문 누가 대답하실래요? 이러면은 조용. <웃음> 그래서, 이거 정하면서, 그, 요원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거 정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어? 야, 오늘 며칠이지? 어, 오늘 3일이네? 삼, 13번이 발표하자! 어, 이런 거랑, <웃음> 그때 기억이 떠오른다고. 자, 그죠? 지금 막, 예, 뒤돌아서 뒤통수로, 예, 표현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막 지금 눈 피하죠, 선생님이랑? 예, 눈 피하고 막 다들 천장 보고. <웃음> 예 그런 감정을 느꼈다고 고백을 해주셨,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거 예? 이거 답변하실 분어안 쓰시면은 제가 진짜 무작위로 골라가지고 막 시킵니다 즉석으로 막 이랬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질문마다 이제 담당자 분들이 생기셨고 그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웃음> 담당자가 없거든요. 예. 어 그래서 삼행시 음.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지. 딩동댕동, 적적박사님, 가르쳐 주세요. 딩동댕동, 자, 울지님이 당첨됐습니다. 네. 오! <웃음> 갑자기 어? 살아났네. <웃음> 어, 방금 부럽다, 누구죠? <웃음> 메밍님요 <미역. 웃음> 멋있다 부럽다는 거죠? 멋있다 <웃음> 아 멋있다 너무 멋있다 <웃음> 아 멧삼이군요 예 멋있다. 그러면은 <웃음> 갑자기 처절해진 멧삼의 목소리 <웃음> 자 그러면은 어예 울지의 삼행시부터 듣고 멧삼의 삼행시로 넘어가도록 하죠 예 울지 파이팅 우지 아, 우지야 삼행시 뭘로 할 거야 나는 아, 나왔던 거 금지. <웃음> 수로 할 거야. 아, <웃음> 우리, 우리 막... 아 이거 이거 다 준비하셨나 본데 또 싫어하시면서도. 오 야, 그럼요, 야. 그럼요 그럼요. 오. 아, 이거 이거 없애 이거 없애. 왜냐면은 뒤에 예 자꾸 그 메스업 뒤에 이게 거슬려가지고 이거는 없앨 거 가겠습니다. 아 그거만 없애면 돼 상. 예자 그러면. 해 옥수로 삼행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해옥수, 해 옥수 아, 해. 아해 옥수가 낫습니까? 아리가 낫습니까? 옥 옥수보다는 수박주는 아리가 좋습니다. 아수안 했는데 수가 수박인가요? 아, 그렇네요. 예. 네. 아 울지 선수 긴장한 어쩌구가 역력합니다. <웃음> <웃음>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해도 됩니까? <웃음> 예 한마디만 하세요 <웃음> 왜 물지가 저렇게 급하게 말한는지 아십니까? <웃음> 왜죠? <웃음> 다른 분이 해주시는 걸 <웃음> 우리가 급하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 다른 분이 해주셨다고요? 이게 무슨 방발이죠? 누가 해줬죠? 누가 해줬죠? <웃음> 학급 비리입니다 여기 고개를 숙이고 어떨지 몰라하시는분이 모자를 쓰신 분 와..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어떻게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있죠? 채팅으로 해줬나요? 아닌데요? 디코를 해줬나 본데요? 채팅! 어... <웃음> 채팅! 채팅! 아까 형님 오시기 전에.. 속옷 입아 그렇다면.. <웃음> 그렇다면 그 다음! 메쌉! 두둥 타! 메쌉의 <웃음> <맥삽의> 사행시 들어볼게요! 호우! 메쌉! 메쌉! 메쌉! 매 스탑 매 스탑 뭘로 어, 설명하실 거죠? 보답을 안 봐요. 뭘로 하실 거죠? 에어제 이름으로 할게요. 오와 멋있다. 저신감 넘친다. 자신감 넘친다 와! 자운 띄워드리겠습니다. 매 매는 매 매점주다. 와! 래퍼다, 래퍼. 음, 선생님 래퍼 나가라. 와, 예, 고등 선생 래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 완전 거시기가 거시기였네요. 예, 완전 거시기가 거시기. 예, 그러면은, 음, 아, 한 번만, 한 번만 더 보고 가죠. 오, 와, 말 꺼내기도 전에 뒤도는 해옥수. <웃음> 말 꺼내기도 전에 뒤돈 옥수가 삼행시 해보도록 하죠. 파해옥수발레. 너의 꿈을 펼쳐봐. 아올레벌레우 그럼 저는 콧닝한 서울지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와! <웃음> 운 띄우겠습니다. 서. 서울 말했던 울 울지가 나를 떠났어. 지 지만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 아그지만. 오, 오. 오, 아, 오, 오 애들이 치고 좋았다. 와! 역시 옥수짱. 아 지만이가 제일게 없었어요. 와. 빱. <웃음> 아, 이거 다른 분들 사명시 하시는 것도 다 보고 싶긴 했는데 음, 예, 시간이 예, 이게 또 질문이 많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아, 다들 안도의 한숨을 속으로 막 쉬고 있겠죠? 예. 그렇죠? 예. <웃음>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아 요거 이제 되게 흔한 질문이긴 한데 흔한 질문이지만 누구나 궁금할했을 법한 질문 이 질문이 무엇이냐 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 두구 두질문 요원님들의 MBTI가 궁금합니다! 에 대해서입니다! 호호구두 자 요거는 거시기그메메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답변을 하는 걸로 할게요. 메삽 매삽? 메사분 MBTI가 뭐죠? 저 오늘 다시 해보니까 P에서 J로 바뀌어가지고 ISFJ 나왔습니다. 와 ISFJ 오자 그렇다면 비용이는 뭐죠? 어, 인티제요. INTJ. 음, 오, 인티제라고 합니다. 예. 에? 둘이 지금 가면 있어 봐 비슷한가요? 아무튼 제로 끝남 비슷한 거지. 예. 오! 에, 그리고 그다음에 풍삽은 MBTI가 뭐죠? 저는 그 원래는 인프피였는데 Q&A 질문 때마다 다시 하면 계속 바뀌어 가지고 설로기 때는 인팁 나오더니 묘생지점 풍운우 때는 인프제 나왔습니다. 오 매소드 연기 오, 오 캐릭터에 따라 MBTI가 변하는 오, 오 풍사 목소리 조금 어네 키웠어요. 예 잠깐만 풀풍 풀풍 약간 약간좀바기도 하고 약간 좀 약물 이름 같은 걸예찾드립니다감합니다합니다 네, 그다음 그다음. 울지는 MBTI가 뭐죠? 저는 인프피입니다. 오, 멋있다. 그다음 아리. 아리 인프피는 뭐죠? 어, ESTP입니다. ESTP입니다. STP 에팁 에티프 엣..에? 엣티프죠 엣티프 예에티프 자꾸 때립니다 어됐어요 <웃음> 학교폭력의 현장 킥킥킥 예 그리고 아 이거 옥수의 MBTI는 뭐죠? 저는 몇 번을 해도 인프피가 나옵니다 아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어 잠깐만 잠깐만요 그 거시기 마리지마님 아 지만님 마이크가 조금 올려서 거시게 해주세요. 조절해주세요. 끄덕끄덕. 네. 그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거의 한 3분의 2밖에 돌았는데, 여기서 지금 이 나온 분이 지금 아리, 지만노세. 예. 아리, 한 명밖에 없지 않나요? 그죠? 아싸,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금소의 MBTI는 뭔가요? 저는 하부망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살면서 인프피가 안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질문이 들어왔길래 다시 해봤는데, 인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아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라고 생각해서, 다음날 <웃음> 다시 해보니까, 다시 인프피가 나왔습니다. 아, 이거, 예, 이거 약간 주작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저는 정말 모든 질문에 진실되게 대답했고요. 아마 콘텐츠 준비하면서 잠깐 인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야, 이거 맥소드 연기. 오지고 지리, 맥소드 연기를 하는 요원님들께, 예. 요원님들께 박수를 서구, 의 예, 서구쌉까지 이야기를 듣고 박수를 주세요, 예. <웃음> 예. 전쌉의 MBTI는 뭐죠? 저는 늘 인프제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와우. 근데 여기 그래서 제이가 지금 두 분인가요? 세 분인가요? 제가 제거 말고는 기억을 못 해가지고. 하나, 둘, 세 명? 네아 명? 네명 있는 것 같네요. 와, 오 제이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 왜? 네. 그러면 지금 아이이신 분 손드는 모션을 해주세요. 손드는 모션을 뺐는데요. 에? 왜 빼셨죠? 아이고예 그럼 고개를 드세요. 예 네, 좋습니다. 좋쌈 좋쌈. 대부분이 아이시거든요 사실 예 네. 네, 이게 아린이 다 아이. 예, 이게 사실, 예, 그, 하부망 때랑 분위기가 많이 다를 거다. 이제 이런 예고가 있었기 때문에, 와, 다, 어, 이가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놀랍게도 다들 아이였다는 사실. 예, 세상에, 마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예, 킥킥킥. 잠깐만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 넘어가서 다른 것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거는 약간 막간 질문인데요. 예, 두둥탁. 아리님, 마연 씨 보실 때 심정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마연 씨할때 어떻게 보셨는지, 예. 이걸 왜 만들었지? 플러스 이걸 왜 자꾸 당근을 돈 주고 사시지? 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아, 아 뭔가 이거 제가 어 이거 아리님한테 어 더빙해달라고 하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의 심정은? 왜 저를 끌어들이시지? <웃음> <웃음> 아 정말 간결하고도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간결하고도 솔직한 답변이었다고 볼수 있겠네요 <웃음> 정말 의문이 가득한 답변이었습니다 예 정말 의문이 가득한 예 그럼 그 다음 예 그것이 아이 질문 저도 좀 보면서 와이 질문은 꼭 답변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 질문은 무엇이냐 요원님들이 천재인 걸 알고 계신가요? 라고 예이걸 말씀해주셨거든요. 아이 질문에는 누가 대답을 해주실까요? 들켰나? 들켰나? 들켰나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쓰겼나? 네. 그럼 다른 분들 또 의견 없으신가요? 이 댓글을 보고 든 소감을 자연스럽게 말씀해주실 어쩌구 저쩌구?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아니 여기 답변란에는 분명히 <웃음> 써라는데왜 대답 안하세요? <웃음> <웃음> 아 이거 그럼, 이거 제가 에? 얘기하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왜? 예? 이거 뭐말 네.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안 나타나가지고 본인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 말씀하시죠? 본인 이좀써 있잖아요 아, 여기. 그렇다고 <웃음> 칩시다. 아, 아니 이거 정말 아니었다고요. 음 <웃음> 이거 고참참을 정말 이거 제가 선생님이 되고 이, 이 학생들 발표 시간에 어, 오늘 며칠이지? 3 번이 발표해 볼까 하는 느낌이라고요. 네, 그럼 금손님께서 소감을 아, 말씀해주세요. 네, 저 이거 하시, 하, 하면서 진짜 신기했던 게 그냥 무작위로 뽑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사람들마다 다 각각 잘하는 게 너무 달라서 서로 이렇게 보완이 되면서 계속 작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고 다들 천재 같은 면모가 정말 있으셔서 저는 편하게 무임승차 잘하고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예, 절대 근데 무임승차가 아닌데 다들 자기가 무임승차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너무 겸손합니다. 예, 아이 정말 다들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사실 여기 에 이제 예, 그 비용이도 답변을 하기로 옆에 서놨는데 왜 조용한지 그 해명 좀 해주시죠. 왜 조용하죠? 왜 말이 없으시지? 무슨 참다가? 음흠흠. 자, 그러면은 그 비용이도 한마디, 비용이도 한마디. 어 일단 저 빼고 다 천재신 것 같고요. 뭔가 혹시 이거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된대요. 그리고 진짜 뚝딱하고 만들어 주셔서 어, 너무 좋습니다. 예, yeah, 그렇다고 합니다. 예, yeah, 끄덕끄덕. 근데 보면은 다들 이제 자기의 업적은 겸손하게 뒤로 이렇게 꽁치시고 아, 다들 정말 서로 칭찬하기 바빠서 정말 진짜 아이 참, 정말 좀더 잘난 척해도 되는데 라는 마음과 정말 훈훈하다라고 느끼는 마음이 공존하는 항상 예, 그런 팀입니다. 정말,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음... 다음 질문 챕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추가 질문을 저희가 이거 질문을 수요일, 목요일쯤에 정리를 해서 추가 질문은 이제 마지막쯤에 요거는 음 하고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서 이제 비하인드 부분을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응, 네, 네, 가겠습니다. 거시기, 아, 예, 요원님들의 최고의 장면을 말해주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요원님들이 느끼기에 최고라고 생각했던 장면과 최고의 명대사 뭐가 있을까. 예, 요게 질문 두 개를 합친 건데, 둘 중에 하나를 말씀해주시거나, 아니면 둘다 말씀해주셔도 너무 방합니다 요거는 전사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오. 오. 어, 가필 여기 앉아가지고. <웃음> <웃음> 아 이거 가장자리에 앉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죠아 이거 참 <웃음> 다행이다 <웃음> 아 옥수랑 옥수랑 자리 바꿀 수 있는 <웃음> 기회들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전수 말씀해주세요 아네 저는 양님이 반촌에서 미룡이한테 옷 벗어주던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홀딱쇼. 홀딱쇼 장면. 그리고, 최고의 명대사도 혹시 있을까요? 그건 안 적어 놨는데요. 아, 그렇군요. 에엠. 아, 그러면은, 예, 두개다 물어보고, 예, 알아서 두개 적으신 분들은 둘다 말해주시는 걸로. 예, 아 고개를 드시죠? 예, 이런 걸로 고개 숙이는 거 아닙니다. 에이, 참나, 어, 으르니, 예, 이런 거 가지고, 예, 기지 마세요. 예. 자자 그러면은 그다음 금소가 말해주겠습니다. 어 아, 저는 역시 최고의 명대사는 멋있다 같습니다. 와아, 정말 아, 그렇죠. 묘생 보신 모든 분들이 멋있다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고의 명대사고 최고의 명장면은 사실 너무 많아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예상은 했어요. 양님이 그렇게 행동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마지막 화에서 아리의 살생을 덮어줄 때 이제 모니터링 하다가 혼자 소리 질렀어요 <웃음> 너무 좋아서 아 네. 그 예상했다니... 그것 또한 놀라운데요? 두둥탁! 당군인가봐 뭐야 뭐야? 뭐아니 단군가... 그러게요. 단군가... 한몸이 된다더니 진짠가봐 됩니다황당군이 <웃음> <웃음> <웃음> 황... 에? 에? 진짜 황당하네요. 예, 그렇네요. <웃음> <웃음>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옥수가 말을 해주세요. 저는 명대사는 그거죠. 나 친구 있어. 나 친구 예. 있어. <웃음> <웃음> 아직도 아나 친구 있어 예. 아직도 웃겨요 아왜 고개 숙이시죠 굉장히 웃겼는데 아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당해지세요 웃겼다니까요 극구 아, 부인하시네요 예, 극구 부인하시고요 예. 아, 그리고 예. 아, 두개 중에 하나만 적으셨나요 아 근데 그거 하다 갑자기 생각났어 인상 깊은 장면이라 해야 되나 그 예. 마지막화에 냥님이 집에 돌아가시고 그냥 막 어, 막 갑자기 어왜 이렇게 조용해졌지? 막 이런 식으로 말하셨잖아요. 예, 예. 그게 뭔가 아직까지 뭔가 약간 인상 깊은? 그런 뭔가 장면 이상. 뭔가 오, 생각나는? 그렇군요. 끄덕끄덕. 네. <웃음> 그렇다면 그 다음, 아리의 차례입니다. 아리의 어쩌고 저쩌고는? 두둥탁. 어, 저는 그 반촌에서 삐용이를 찾았을 때 바로 홀딱쇼 하실 때 처음에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볼때 보니까 너왜 이렇게 꼬질한 거 입고 있냐고 본인 옷을 벗어주려고 다 가, 벗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와. 아, 이거, 이거, 예? 아, 이거 뭔가 너무 그제 장면 얘기만 하시는 거 아닌가요? <웃음> 그치만 저요? 제 장면은 예. <웃음> 제 장면으로는 제 방을 분명 잘 잠궜는데 친구들이 들어와서 수박을 뜯어먹을 줄 몰랐죠. 저희는 그방 만들 때만 해도 와, 이거 수박으로 해놔도 나중에 먹을 수 있어요? 라고까지만 얘기했는데 음, 먹을 수 있죠? 까지만 얘기하고 그 이후는 테스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본방에서 테스트를 할 줄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아, 수박 파티 정말 좋았습니다. 진짜 와 정말 잘 먹었어요. 네. 무척 좋은, 거의 뭐, 이거, 그, 헨젤과 그레텔급의 대서사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네. 음, 과자집을 뜯어먹듯이, 수박 천장을 뜯어먹게 되는, 아, 추릅, 찹찹 너무 맛있었고요. 그 명대사 혹시 적어두셨나요? 저 명대사는, 시제의 감성을 실패한 금소와 양님이요. <웃음> 아, 진짜. 아. <웃음> 그거 되게 아껴두신 거였는데 아 맞아요 제가 그날 방송 끝나고 들었는데 그게 뭐야 원래 그 금소가 그거를 그니까 금소가 그 금소요원님이 그딱 장면이 딱그 감동 유발 장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계셨대요 딱그 대사를 칠 나를 되게 기대를 하고 막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호르당바라당 초를 쳐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예뭐 근데 그래도 <웃음> 그래도 이게 예 웃음으로 잘 무마가 돼가지고 그렇게 잘 넘어갔다는 뭐 그런 후일담이 예. 와장창 아니 근데 저는 너무 정말 진짜 뻔하니까 오히려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이러면은 아니거든, 이거거든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설마가 설마였다 예, 설마가 금소를 잡은 거죠 마리가 금소를 잡았다 뭐 그렇게 예, 끄덕끄덕 예, 뭘막 던지시는데 똥 같은 걸막 던지시네요 예, 킥킥 예. 그리고 그 다음 그러면은 울지의 최고의 어쩌고 저쩌고는 예, 저는 명대사는 역시 멋있다 그거라고 <웃음> 생각하고요 멋있다. 네 그리고 장면은 어,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생각나는 거 아까 아리님이 말한 그삐용이한테옷 벗어줄 때가 진짜 놀랐어요 그때 바로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와 그렇지. 그렇군요 꼬독꼬독. 아 근데 가만있어보자 히 잠깐만요 갑자기 좀 거슬리는 저의 그 소매. <웃음> 아까 자, <웃음> 자 이렇게 보면은 아 이제 옷에 안 튀어나오네. 예. 어 이거 뭐죠? 아 고구마 뭐예요? 아, 고구마 안 먹어. 고구마 안 먹습니다. 아, 진짜 고구마 왜 먹죠? 아, 참 나온. 아 그리고 채팅에 방금 봤는데 <웃음> 진짜 나찔찔이될 뻔했는데 양이가 기를 쓰고 틀어막더라라고 <웃음> 하셔가지고. <웃음> 아예 그때 근데 정말 웃겼습니다 예 <웃음> 아, 전사 <전삽 웃음> 채팅으로왜 고구마 다줘 주시냐고 예 그럼 그 빠르게 그 다음 풍삽의 최고의 어쩌고 저쩌고는 두둥탁 명대사는 아리의 섭섭해이고 명장면은 그 금소의 그내 소원 하나 쓰겠소. 아, 그 <웃음> 실패한 CJ 감성 장면 말하시는 건가요? 네. 아, 그렇군요. 꾸덕꾸덕꾸덕꾸덕. 그럼 그 다음 삐용이의 얼레벌레 어쩌구는? 어, 저는 모든 장면이 다 좋았는데요. 근데 그 뭐지? 최고의 명대사는 그건 것 같습니다. 가평, 양평 어쩌구. 꽝. 매번 엔딩은. 같이 했던 그게 되게 좋았어요. 와, 와, 너무 좋아서 감자를 부셔버렸다. <웃음> 네, 저희 와. 처음에 그거 듣고 되게 감탄했잖아요, 저희끼리. 어? 아, 그래요? 네. 끝나고, 아. 맞아요. 역시 나는 호로 스트리머가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거, 그 사실 그 비화를 말하면 좀또 와장창일 수 있긴 한데, 그, 사실 그때, 아, 이거 엔딩을 해야 되긴 하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엔딩을 뭐 자연스럽게 끝낼 수 있을까? 막 혼자 존나 짱구로 불리면서 그와중에 이제 입을 졸라 털어대니까 아가리가 존았나막 나불나불 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딱 이렇게 해서 딱 3인칭으로 해서 불을 착 끄면은 이렇게 딱 깜깜해지지 않을까? 딱그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장면을 리허설을 안 해봤거든요. 어떻게 엔딩을 할지그리 생각 안 하고, 왜 닥쳐서 좀좀 닥쳐서 생각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에, 얼래벌래 어떡어떻게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그냥 아가리가 나를 이끄는 대로 예 머리 따로 입 따로 그죠 머리 생각 따로 입 따로 해가지고 예그 장면이 탄생했다는 어쩌고 저쩌고 예, 입이 알아서 했죠 예 저는 대부분 입이 알아서 하는 편입니다 그 입과 팔에 좀 자아가 따로 있다고 해야 되나 예 저는 그 팔에도 자아가 있는데 입에도 자아가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생각하면서 그니까? 아가리로는 다른 말로 할 수가 있는 <웃음> 그런 어쩌고저쩌고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 네, 구독구독. 그럼 그 다음, 메사베, 어쩌고저쩌고 쿵짝쿵짝은? 어, 저는 장면이라기보다는 포인트에 가까운데요. 그, 예. 양님이, 어, 주작관에서도 그렇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까지 옥수랑 오세를 생각하고 계속 챙겨주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 모먼트가 정말 저는 최고였다고 생각하고요 명대사는 그 금소의 단전에서부터 올라온 그 단군이요 아 그쵸 그쵸 아또 이거 안 나왔으면 서운할 뻔했어요 단군 아니 근데 그게 정말 진짜 약간 틀스러우면서도 아닌 듯 하면서도 정말 예 이거 앵콜 가능한가요? 예 가능하죠 <웃음> 아, 그러면은, 다들 그, 예, 판 깔아줘야죠. 이제 다들 사진 찍는 것처럼, 예, 거시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예, 김치 해주세요. 김치. 김치. 김치. 아, 지 이게 다 찍는 거요. 자, 여기 뭐야, 보이시오? 어. 아, 즉석으로 상온 것까지. 이렇게 뭐야, 보이시이 아, 그, 김에, 이 김에 예, 예. 사진을 찍도록 합시다, 여기. 아이, 그래. 예. 그러시오, 그러시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 앞에 이거 일렬로 쫙 서보시오 이거 어 아니 빠졌대용 누간지 자그 전사비 약간 <웃음> 뒷모습이 네, 자, 다들 됐어. 너무 귀엽군요 <웃음> 자 저... 자 조수 조수 비용이 조금만 올라오시게 아자 아, 찍겠소 하나 둘셋 단군 <웃음> 단군 <웃음> 단군 나중에 올려드리겠소 이거 와아와어 뭐야 하, 얼굴 어디갔어 와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 뭐야 뭐야 뭐야 와 멋있다 정말 바로 메소드 연기 아 진짜 와 정말 진짜 진짜 놀랍습니다 진짜 네. 정말 근데 하부망하다가 오신 분들이 이제 몇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또아 그게 또 바로 다른 캐릭터로 이게 둔갑이 되니까 또 그게 좀 굉장히 저도 되게 감탄했거든요. 사실 사실 이거는 Q&A 에 없는 거지만 조금 약간 좀 후일담을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은그 원래 이게 요원님들 이제 뽑을 때 다들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 아 어떻게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것도 가능하시고 저런 것도 가능하신가요? 이런 거막 물어봤거든요. 근데 물어볼 때는 다안된 다 못하고, 방송 출연도 마이크도 다못 쓰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연기를 세상에 다들 존나 잘하는 거야. 도대체 왜안 된다고 한 건지 이쯤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임. 그죠? 그래가지고, 예, 다들 숨겨왔던 어쩌고, 예. 약간 그런, 예, 그죠 약간 힘을 숨겨진 고수 컨셉 안 될까요? <웃음> 라고 하시네요. <웃음> 숨겨진 고수 컨셉인 걸로. 예, 그 천재들의 겸손함이었던거죠 다들 진짜 예, 정말 다들 겸손함이 하늘을 찌르고 근데 이게 적절한 밸런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저는 잘난척 하거든요 히히히 전 잘난척 대마이라서자 <웃음>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웃음> 요한님들이 예, 천재만재 킹갓 엠퍼러 코스믹 어쩌고저쩌고아코스믹이 엠퍼러 바뀌었다 어 킹갓 제너럴 뭐더라 킹갓 제너럴 코스믹 엠퍼러 <웃음> 코스믹 엠퍼러 코스믹 엠퍼러 거시기 그 다음에 또뭐시는데 코스다 코스피 아니거든요? 식식 <웃음> 이거 그래서 저 맨날 헷갈려가지고 써놨거든요? 식식식 <웃음> 어디갔냐 이거 어아 이거 아주 포스트잇에 써가지고 붙여놔야겠어 맨날 까먹네 이거 아주 그냥 어?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자기 이름을 까먹는 거임 와 대박돌도 애 어디갔냐 <웃음> 음, 까먹었다. 아무튼, 그, 줄여가지고, 코스믹 엠퍼러, 브리트니드, 점레, 햇냥이, 어쩌고저쩌고, 에, 천재적인, 어쩌고저쩌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발하다가 생각했던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전사비아가 괴로워하셨으니까, 그 반대로, 이제, 메사부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기발하다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양님이 매점템을 계속 뿌려갈 때 어떻게 저렇게 <웃음> 시선을 피하면서 속속 <송송> 가져가지 <웃음> 매는 범인 건 거를 평생 못하겠구나 <웃음> 생각했습니다 아 정말 재밌었죠 아, 그때 이 사람이 왁자찌껄래가지고 어, 이거 여기 표하은 빠질 것 같은데? 표켓이 빠져가지고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잘 뿌려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은 그... 삐용이의 어쩌고 저쩌고 두둥탁은? 어, 일단 양님은 대사가 없었는데 그 대사 애드립들이 너무 상황에 잘 맞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진짜 천재란 저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기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끄덕끄덕 그럼요 그럼요. 천재는 어쩌고 저쩌고, 예. 그 다음에 풍사베 어쩌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6회차에서 옥수랑 아리랑 싸울 때 이제 낭님이 상황이 심각한 건 알겠는데 나는 내할일 먼저 하고 와야 된다 시게그 대사를 친게 너무 좋았는데 그게 낭님 말고는 사실 누구도 그렇게 플레이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아그그 그 옥수짱이 죽었던 그 장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옥수가 너 나랑 지옥 갈래? 라고 하는데 나 기다려봐 일단 풍쌤 먼저 만나고 와야돼 <웃음> <웃음> 라고 하는게 아니.. 예 아무튼 거기서 결정을 할순 없으니까 예.. 예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 그다음 우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저는 기발.. 한 건지..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 불량배 때리셨을 때 <웃음> 저거를 이렇게? <웃음> 된다고 약간 그랬었어요. 아 근데 그거는 사실 저도 때리려고 때린 건 아니고 그냥 예, 그냥 말하다가 이렇게 휘두르게 됐는데 이, 이 자식 이러면서 이 이렇게 폭했는데 갑자기 한대 맞았는데 피가 반갑기 는 거예요. 존나 아팠어요 진짜. 와 그래서 이거를 걔를 때리면서 이렇게 찹찹찹찹 때리면서 이게 이게 마크에서는 한대 맞으면은 그게 이렇게 뒤로 밀려나거든요. 넉백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내가 막 치고 있으면 누가 와서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결국 전 죽어버렸죠. 두둥탁. 예. <웃음> 그랬던 불량부 엔딩. 예. 그 다음 아리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불량배를 생각, 생각하긴 했는데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첫 번째 화에서 그 망태기랑 싸움하는 게참 기발했습니다 저희도 뭐라고 대답하실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질문만 준비한 거였는데 그냥 어느 정도 대답하시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거기서 약간 틀처럼얘기하실지 몰랐거든요 <웃음> 음 그렇군요. <웃음> 킥킥킥. 그럼 그 다음 옥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리의 천장을 잔뜩 파먹은 게 제일 기발하다 생각합니다. 먹을 게 있으면 먹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요, 그럼요. 한두 개 다니고 다 아니고 받으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아 여기 밥이 푸시라니까 그렇지. 뭔 놈의 학교가 주먹밥 먼저. <웃음> 밥이 푸시라니까 그런거 아니에요? 참나 원 아이참.. <웃음> 자 그럼 그 다음 금소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그양님이 그니까 어느 한 순간이라고 꼽기는 어렵고 그 질문하는 모든 숨, 숨, 순간이 너무 기발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스토리 짜고 어떻게 답변할지 이런 것도 대사를 다 짜야되는데 늘이 사람이 뭘 물어볼지 하나도 예측이 안되거든요? 그리고 늘 되게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세요. 저희가 생각도 못한. 그래서 그냥 모든 순간이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다 너무 기발하다. 예측이 안 된다 약간. 단 하나 예측했던 거 알이 덮어질 수도 있다. 이거 하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와 근데 이런 이 답변 굉장히 기분 좋은데요. 왜냐면 천재들은 말이죠. 천재 같다. 뭐 이런 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역시 나는 예측이 안 되는 천재 이제 킹과 코스믹 엠퍼러 어쩌고 저쩌고 주둥탁. 예, 그럼 그 다음 전사배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첫 화부터 그 천장 파는 거랑 가수원 가자고 하는 거 듣고 아 기발하다. 이분은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먹는 거는 무척 중요합니다. 예, 그덕그덕 먹는 건 중요하죠. 근데 막어 생각보다 제가 엄청 그렇게 막 현실에서 진짜 막 식탐이 미쳐가지고 진짜 막 돌아버리는 그런 도른자 까지는 아니거든요 노른자는 많은데 도른자는 아닌 킥킥 예 킥예 그, 킥자그예그 다음 질문 거시기를 거시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먹는 것만 엄청 훔쳤다고 <웃음> 그 다음에 질문은 어 이거는 근데 약간 좀 비슷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어, 요원님들이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나 아니면 이제 당황했던 모먼트들이 궁금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화가 NG가 사실 조금 많았잖아요. 이제 편집본이 다 나온 상태니까. 편집본으로 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은 제가 하부망대는 안 났던 NG를 굉장히 많이 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이제 NG가 한두개 정도 있었고. 예, 그런 식이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과 엔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요런 것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드, 아니 뭐야, 드라마래 에? 그 위아래 약간 질문을 합쳐 가지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 당황했던 모먼트 그리고 이게 당황했던 모먼트나 이제 당황스러웠던 이제 저의 돌발 행동 마지막과 NG에 대한 소견 이제 요거를 이제 넷 중에 하나거나 아니면은 다 말씀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그러면은 반딱 잘라서 우지부터 말아도 갑시다. 오우. 오우. <웃음> 휴. <웃음> 아니, 휴 뭐죠? 휴 뭐죠? 아 휴죠? 아 그럼 아리부터 말하죠? 네. 아 근데 네, 네, 괜찮? 아요 저부터 해도. 아,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요, 옥수님이 웃음이. 너무 티나게 네. 좋아하시길래. 아, 아, <웃음> 아니요, 그러네. 슬퍼서 그랬어요. 아, 내가 먼저 했어야 됐는데. 아, 그럼 울지님, 양보할게요. 저... 그러면, 네, 그러면 옥수님부터, 옥수님부터 가죠? 네, 아니요, 옥수님이 아니요, 아니요. 너무 양보해드리?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그죠? 아니요, 아니요. 양보할게요. 네. 울지님이 아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아, 그러면 은 예, 옥수부터, 예, 어? 아리, 울지 순으로 가죠.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 봅시다. 예, 예. 어? 그러면 은 옥수가 어? 먼저 어? 답변을, <웃음> 답변을 <웃음> 해주면 되겠네요. 자, 옥수의 의견은? 이런... <웃음> <웃음> 마지막화 때 그때, 그때 저랑 아린님은 그거 노은이랑 당군 재단에서 빛을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뿡사이 싸불당할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린님이랑 저랑 그 불빛을 내면서 엄청 당황을 했죠 어떡하죠? 어떡하죠? 이거 어떻게 <웃음> 답변해야 돼요? 어떡하죠? 어떡하죠? 이것 때문에 되게 그랬고 개인적으로는 그 3회차 마지막에 제가 그 냥님이 따라오시는 줄 모르고 제 방으로 그냥 TP를 탔거든요? 근데... 냥님이... <웃음> <웃음> <웃음> 아, 그제가 정확히... <웃음> 그... 정확히 그때가 이제 그... 풍쌉과 같이 나갔다가 이제... 제가 풍쌉과 만났는데 이제 옥수, 옥수가 없어졌을 때 그때... 잖아요, 그죠? 예. 네. 맞썸. 그래고 아, 이거 어떡하죠? 어떡하죠? 이러고. 전 처음에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내 쌉한테 제방 구경시켜드리고 있었거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아, 이거 덮으려고 선생님들과 함께 짜서, 풍쌉이 밀쳤다, 거짓말하자. 해갖고, 그, 그 장면이 나오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거로 보고 왔네요. 예, 네, 그걸로 옥수가 흑막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셨을때 심정도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그게 일부러 제가 흑막인 걸 흑막인 썰이 그 전부터 약간 돌더라고요. 잘해준다고 어... 그래갖고 그걸 덮으려고 일부러 풍사판한테그그 그 의심을 넘길라고그 그 장면을 이제 넣는데 제가 도리어 더 의심받게 되어 아유, 아직도 당황스럽네요. <웃음> <웃음> 어, 이거 아, 하긴 나라. 그때 나올 때 이제 그 뿡삽이 옥수한테 어 옥수야 할말 있으니까 나와랑 같이 가자 이랬는데 예 그때 그래서 제가 따라갔거든요 뭐야 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막 이러면서 이제 따라갔는데 갔더니 옥수는 없고 뿡쌉만 있으니까 예, 그죠 근데 그때 이제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 그 계단에서 TP 탔으면은 그게 완전 진짜 방송사고였을 텐데 그래도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쵸 그 급식실 안으로 들어가서 TP를 타가지고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옥수 없어져가지고 그죠? 예, 네. 옥수가 맞다. 수상하다는 양님만 믿었을 뿐아 근데 결과적으로는 수상한 게받았잖아요 예, 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그 다음 아리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도 옥수님 그거 티피탈때 저는 방송으로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딱그 저희끼리는 그게 보이잖아요 우수님이 어디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양님이 뒤에서 따라오는데 가셨네? 라고 했지만 수습을 할 수가 없는 거여서 방에 혼자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우수님 <웃음> <웃음> 아무래도 그 <웃음> 다음 회차에 뭘 하긴 해야 될거 같대요 <웃음> 그래서 저희는 랩을 부숴고 이거 옥수가 떨어졌다 아아 근데 양님이 그 다음날 뛰어갈 때그 부서진 거를 안 보고 너무 빨리 뛰어가시는 거예요. 길도 모르시면서, 길도 모르시면서 자꾸 앞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천천히 가면서, 어, 야, 여기가 옥수 떨어진 데인가 봐. 라고 말해줬더니, 야, 아리는 맨날 양이만 지켜보고. <웃음> 야, 아리 수상하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보여줬거든요. 저는 그 이후부터를 계획하고서 했는데, <웃음> 맨날 아리, 양님이 맨날 아리가 자꾸 지켜보는 것같아 아리가 어두운 곳에서 지켜보는 것같아 그래서 어, 양님이 멀, 먼저 불을 지피지 않았나 흥막설에 <웃음> <웃음> 근거 없이 불을 지펴버린 어쩌고 저쩌고 <웃음> 그냥 반촌에서도 그 어두운 부분에 서 있던 거 저는 어두운 부분인지도 몰랐는데 그, 그때 좀 플레이 시간이 많이 늦어졌나 그래서 좀 걱정돼 가지고 길을 못 찾으시는 줄 알고 이제 찾으러 간 거였는데 하필 서 있던 게 거긴 거예요. 근데 그쪽까지 가야 소리가 들리거든요. 얘기 중인 것만 확인하고서 가버린 거였는데 어 우리 얘기를 엿듣고 간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된 이상 지금부터 간다. 아, 어쩔 수 없다. 의심을 받게 돼버려가지고. 아, 약간 계획이 틀어졌던. 예, 아, 쿠 치만 굉장히 그, 그럴싸했거든요. 예, 예, 흑막은 아무튼 맞았으니까. 예, 어쨌든 그 앞뒤는 좀 맞았다. <웃음> 예, 그러면은 그 다음, 울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마지막 화 때, NG가 진짜 많기는,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그 뭐지 양님이 아리를 그 감싸준다고 했을 때 사실 대본에 써둔 거랑은 좀 다른 전개여서 그때 대본 파괴를 하면서 답을 했어가지고 엄청 당황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양님이랑 풍삽이랑 헤어지는 장면에서 저는 그때 두 번이나 세상에 떨어져서 죽었거든요. <웃음> 네. 그때가 기억이 나네요. 에, 근데 저 그거 그그 그 밑에 뜨는 걸로 봤던 것 같아요. 예. 왼쪽 네. 하단에 그 죽, 죽거나 죽 하면 뜨거든요. 예. 그래서 우지가 세상 밖으로 떨어져서 자꾸 <웃음> 그래서 아 그거 봤는데 아못본 척하면서 예. 못본 척하면서 플레이했던 기억이 나네요. 예. 그 다음 풍쌈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어, 평소에는 그 양님 플레이 자유도가 높아서 그러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는 해둬서 크게 당황은 안 하는 편인데 그 엔딩 유회차에서 옥수 죽은 장소에 다시 가자고 한 거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이라 이제 가면서도 어, 무슨 대사를 쳐야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두둥 근데 그때는 그러면은 전부 다 거시기는 다그막 전쌉 혼나고 맷쌉 혼나고 이랬던 거다 애드립이었나요? 네다 애드립이고 그좀 <웃음> 상황을 심각하게 해야 남님이 가실 것 같아서 일부러 <웃음> 혼낸 겁니다. 전쌉 고개도 못드는데요 <웃음> <웃음> 그때 막어 전쌉 심할서 쓴다 뭐 맷쌉 어쩌고 저쩌고 한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웃음> 예, 아, 이거 예, 어쩔 수 없었던 사브리였다. 예, 상황을 무마하기 위한 사브리였다. <웃음> 밝혀지는 어뒷 내용이네요. 밝혀지는 진실을 둔다. <웃음> 자, 그러면 그 비용, 삐용, 비용이의 거시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막지막한데요. 그 양님이 집으로 돌아가시는... 검은 통로에서 원래는 어, 편집본에 있는 음원이 전부 다 나오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가는 TP블럭을 밟으셔야 되는데 반절도 안나는데 이미 사라지신 거예요. <웃음> <웃음> 그래서 쫓아가서 다시 틀어야 되나?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그래도 편집본에서는 잘 나와서 어 그래도 조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예. 아 사실 그때 그, 그거를 그 나중에 트신다고 말을 하기는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통로를 통과해서 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소리가 나올 거다. 친구들 이제 소리가 나올 거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길이가 얼마 정도인지를 몰라가지고 네, 길이가 얼마 정도인지를 몰라서 그리고 그때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그 동굴이 훨씬 더 길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뭐 뛰어가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줄이고 나서 약간 체감시간이 좀 예, 약간 좀 미스였네요. 예, 그래가지고 음, 질주를 하셔가지고 맞아요. 후닥닥 갔는데, 어, 다다가 딱 끝나서 저도 아차 하겠는데 뭐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다들 보시던 분들은 예 원래 그런 건줄 알았다고 하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는 요원님들이랑 예, 저만 하는 엔지였던 거죠. 예, 그때 당시에는 그죠? 예. <웃음> 그 다음 메사베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반전에서 불량배를 건드려가지고 엔딩 볼지 생각도 못했고요. <웃음> 또 그, 저는 마지막 회차에 가수원으로 혼나러 제발로 갈때 정말 심란했거든요.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네, 6회차는 태음 오류도 막 있었고 해가지고 네, 정말 머리가 새하얘지는 회차였습니다. 아 정말 근데 6회차가 진짜 우당탕탕 예 근데 그때도 저도 사실 이게 그 거시기를 하면서도 그 이게 옥수가 죽는 것까지는 그래도 어, 짜신 거겠지? 이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상황에 대해서는 이게 어디까지 짜여진 건지 저도 사실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자고 이야기를 해도 되나? 하는데 그냥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했습니다. 예. 그게 그 원래는 옥수 죽은 장소에 가는 게 없던 거였던 만큼 원래 그 제단에 같이 가는 게 전사비 아니라 멧사비였어야 되거든요. 아, 그 예. 그 예상 밖의 <웃음>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멧사비 <웃음> 그 곳에 머물게 되었고 전사비 대신 가서 연기를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끄덕끄덕. 네. 그래서 거기가 메사비 관리인이었던 이유로 예. 메사비 거기서 이제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리를 지켰고 그쵸? 그래서 이제 역할을 급하게 호닥닥 바꿔서 하셨다. 예. 근데 정말 어마어마한 제 상황 대처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끄덕끄덕 예. 그 다음 질문으로 이제 또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은 이제 요원님들이 스르륵 넘기려고 하는 일에 그 제가 계속 묻고 대답을 바랄 때 어떤 마음이었냐라는 <웃음>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질문 담당은 이제 울지 울지가 네. 대답을 해주겠습니다. 음, 뭐 머리 굴리고 대답. 생각해느라고 진땀이 났죠. 아 <웃음> 어, 잠깐 이거 이 전에 거시기 이거 아 이렇게 돌아서 몇사까지만 돌았군요. 전쌍이랑 검토 아, 얘기 안 했잖아요 그죠? 너무 행복했었는데 아, 아 저희 조용히 그냥 <웃음> 그.. 저, 아, <웃음> 조용히 아, 했었는데 아, 아 이거 채팅에서 말해줘가지고 <웃음> <아니, 웃음> 응. 아 이걸 아시네 아, <웃음> 아 이게 왜뭐 행복하죠? 아 이거 여기서 끝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예 아니 이게 왜 행복하죠? 거참참 아. 그전사부터 말해주세요 예 우지님 다 이거 좀 이따 다시 말해주세요 예. 아, 네. 저는 마지막 회차가 제일 당황스러운 장면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교무실 갈때양님이저 따라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길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저는 새니까 그냥 눈치껏 날아가야지 하는데 뒤에서 <웃음> 계속 따라오셔가지고 <웃음> 왜 길을 모르시는데 새를 따라갈까 새는 날아갈 수 있는데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쵸. 그때 막 계단에서 빠지고 막 와, 싸, 어떻게 이렇게 가실 수 있느냐면서 막 학생들이 에이, 그 계단에서 혼돈의 카오스에 빠졌던 그런 장면이 있었었죠. 근데 그 장면은 이제 편집됐습니다. 그죠? 네. 그 장면은 이제 생방을 못 보실 분들은 이거는 무슨 장면인지 모르는 그런 장면이죠. 네. 그리고 금소에 어쩌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앞에서 다 얘기하셔가지고 그냥 6회차는 머리가 정말 쎄하해졌었고 지금 우리 맞게 하는 건가? 그냥 되게 많은 순간에 계속 아, 뭐 됐다 이 생각하면서 <웃음> <웃음> 이거를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막 저희 채팅창 불타고 있었고 그래서 예육회차는 진짜 좀잘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했는지 예, 생각이 잘안 나고 거의 좀 개인적으로 당황스러웠던 거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 자꾸 제 대사 예측해가지고 얘기하실 때마다 어, 어 <웃음> 약간 이게 있었습니다. 그뭐 철회를 아 지지를 철회한다 이것도 그렇고 그 정자에서 한 씬도 제가 얘기하려고 한걸 양님이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애드립을 계속 쳐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웃음> <웃음> 곤란스럽습니다 상당히 네. 본의 아니게 대사를 뺏어버린 <웃음> 예, 근데 저도 그, 그 음소의 대사인지 모르고 한거거든요 아무튼 예. 예, 그리고 그 다음 질문에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원님들이 스르륵 넘기려고 하던 일에 제가 계속 묻고 대답을 바랄 때 어떤 마음이었냐 하는 질문이었거든요 예, 예, 그때가 그 아리를 덮어주려고 양님이랑 아리랑 가수원에서 나오던 그 때가 그 뭐지 스르륵 넘기려고 했었던 때인데요. 진짜 그때 그 뭐지 울지가 흰 방과 검은 방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원래 그때 대사가 아닌데 계속 고민을 하면서 막 엄청 움직였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걸 아 이걸 어떻게 넘어가야 되지? 해서 지금 이거 이, 이 대사 하면안 되는데 이러면서. 대사를 했습니다. <웃음> 근데 그 대사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그때 나오면 안 되는 대사라는 생각이 잘 들지도 않을 정도로, 왜 네. 되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우지가 거기서 많이 움직였다 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것도 이제 생방 보신 분들은 이제 제가 그 우지의 무빙을 잡으려고 <웃음> 애쓰는 장면을 보셨겠지만, 그거 그 편집자님께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예, 우지의 그 가만히 있는 장면과 그 음성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영상을 편집해주셔가지고, 예, 그, 편집본이 그렇습니까? 나오면 처음에 초반에 검수를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오타 같은 거, 오탈자 보고, 그, 이렇게 딱 보는 편인데, 그때 너무 자연스럽게 해주셔가지고, 아마 편집본만 보신 분들은 아마 그걸 몰랐을 거예요, 예. 울지가 무빙이 오죠. 예. 울지 무빙 오졌쌈 예. 그마무빙. <웃음> 그죠. 거의 뭐 그마무빙이라고 할수 있는, 예, 그죠. 그 다음 질문, 어쩌고저쩌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아, 이거는 사실, 아, 이거, 이거는 사실 그 요원님들의 답변과 칩사들의 답변이 일심통체처럼, 예, 뭐, 이렇게, 같아질 수 있는 니네 맘이 내 맘이고, 내네 맘이고, 니네 맘인 그런 질문이지 않나 싶습니다만. 자, 이거는, 예. 질문이 뭐였냐면 서로 가장 갖고 싶은 능력이 뭐였는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이 중에서 이 세계관 내에서 어떤 캐릭터의 능력을 가장 가지고 싶느냐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시도 들어주셨는데 질문하면서 그뭐 황금화, 예지몽, 차원 이동 같은 거를 말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뭐 이거는 답변이 다 똑같아서 그 하나, 둘, 셋 하면은 한 번에 말해주시죠. 하나, 둘, 셋. 금소의 황금화. 황금화. 그쵸, 그쵸. 예. 금소의 황금화. 돈이 최고다. 예. 그쵸. 금소의 황금화만 있으면 거의 뭐 이거는, 예. 아, 이거는 팔자 핀 거죠, 팔자 핀 거죠. 예. 아, 저 황금화 능력은 진짜. 그치. 집사들까지 일심 동체로. 예, 금소의 황금화 능력이. 근데 저는 사실 이거 봤을 때, 이 질문 봤을 때, 어, 조금, 그과호 안에 정리를 따로 해주셨거든요. 그 황금화, 예지몽, 차원이동 등 이거를 보기 전에 질문만 딱 보고 어? 이거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지? 이랬는데 이거 같이 정리하면서 이제 막 답변을 쓰고 얘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랬는데 이제 그 요원님들이 아 이거는 당연히 금소의 능력 아니냐 황금화 아니냐 그러니까 아 맞다 맞다 그걸 까먹고 있었네. 예. 저도뭐 말할지 되게 고민했는데 예. 이거는 뭐 가릴 것도 없이 금소의 황금화죠. 예. 이거는, 이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예. 네. 그죠? 그 빠르게 다음 질문. 다음 질문인데, 예, 그, 똥제, 서제 기숙사 중에 가장 가고 싶었던 방이 뭐냐에 대한 질문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쌉들 빼고 학생분들만 대답을 할까요? 아니면 쌉들도 대답하실래요? 예, 써놓기는 쌉들은 안, 쌉들 <웃음> 막, 절레절레 음 하시네, 막, 예. 막, 절레절레. 네, 격한 감정표현 사이에 하나둘씩 사라지는 간식들 <웃음> 자 그러면은 비용이부터 대답을 들어볼게요 어, 저는 딱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 제 방을 2 4 0냥 주고 리모델링 했는데 그래서 제일 <웃음> 있었거든요 와... 2 4 0냥을 주고 리모델링을... 와. 아이고, 몰래 갖다 놓으시네. <웃음> 킥킥킥. 예. 그 다음 울지는 어느 방에 제일 가고 싶었죠? 저도 딱히 없었습니다. 아, 역시 막 그렇게 화려하고 막 인테리어가 오지고 지리는 방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죠? 예. 그러면은 그 아리는요? 전 옥수방이나 양림방이요 이유는 오, 네 천장을 뜯어먹을 수 없는 방이어서요. 제 방에 꼭 시멘트 발라주세요, 이제. <웃음> 아, 이 천장에서 물생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얻어버린, 예. 흰, 흰 이빨, 예. 하얀 이빨, 마, 아리지만 노오 쓸쓸한 그의 뒷모습을 보자니 어쩌고 저쩌고 두둥탁이다 그의 뒤통수에 난 갈기가 마치 그의 천장에서 쏟아내려지는 물결 같은 것은 나만의 기분 탓이고 착각인 걸까? 흑흑. <웃음> 그러면 그 다음 옥수가 가고 싶었던 방이 있나요? 어, 아, 네. 리모델링된 용이 방이요. 아, 시커머죽죽한거 좋아하세요? 아, 거좀 아세요? 아이, 그나마 멋있잖아요. 정상적이거든요. 네? 그나마 뭐라고요? 그나마 정상적이라서요. 아, 아이고시커머죽죽한게 뭐가 멋있죠? 이거 완전 멋있거든요. <웃음> 그럼 금소가 가장 가고 싶었던 방은 어디일까요? 어, 사실. 그냥 탈주하고 싶었는데 만약에 이 중에서 꼭 골라야 된다면 울지 방이 조금 탐났었거든요 나라사랑방 근데 제가 그 기숙사에 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 무지개 방을 택한 곳입니다 예. 아그 아, 방이 미리 정해져 있던 건 아니었나요? 방을 어느 정도 이거 할래 이거 할래 하긴 했는데 그쵸? 네. 저이 누가 있었어요. 누가 쓸지 모르고 인테리어 그렇게 하다가 다당한거예요맞아 아, <웃음> 당하죠? <웃음> 아 누가 쓸지 모르니까 그렇게 인테리어를 하다가 다 당하셨다. 어허, 그렇군요. 킥킥킥. 네. 음 그러면은 고... 다음 질문. 아 이거는 이거는 만약에 요원님들이라면, 어, 캐릭터에 이입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단군과 도원 중에 둘중 하나를 살려야 된다. 하면은, 요원님들의 선택은 무엇일까.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찐 저의, 예, 선택도 궁금하다. 했는데, 어, 일단 저의 선택은 뭐냐면은, 제가, 만약에 그, 고양이가 없었다면, 돈을 선택해서 인류를 말살시키는 방법을 택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항상 인간은 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만큼 쉬운 인류 말살방법이 어딨어요. 인류를 우주에서 쥐어버리는 거죠. 네. 그치만 저는 아직 고양이 예, 두 주인님을 모시고 있는 몸으로서 예 그렇다면 어 저희 고양이들도 포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고양이들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한 예. 장군을 택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고양이들이 이제 만약에 정말 흑흑스한 일이지만 시간이 되어 이제 고양이 별로 가게 된다 하면은 이제 망설임 없이 동원을 선택하겠죠. 네. 고양이가 있고 없고의 차입니다. 이저희는 네. 그러면 그안 돼. 양방송 봐야 돼요. 괜찮아요. 다 죽으면 어차피 못 보니까. 크크크. <웃음> 예. 자그자 그. 자, 그리고 그럼. 전삽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무슨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전저 같으면 당군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왜죠? 짧게 당군이, 말씀해주신다면? 네. 당군이든 도온이든 이제 무언가를 사랑하는 관점의 하나가 그냥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온이 너무 집착강공 같아가지고 좀 정상적인 게 당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음. 그렇군요. 그렇다면 금소의 선택은? 약간 컨텐츠에 대해서 꼭 단군을 살려야 세계가 정상화가 될것 같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단군을 살렸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살리기 전에 얘기를 할 시간이 있었으면 그도훈도 자기의 방법이 잘못된 걸 알았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걸 알았으면 도훈한테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얼레벌레는요? 아? 저는 진짜 개인적인데 전 단군이요. 왜냐면은 저는 67살에 죽는게 어릴때부터 꿈이었거든요. 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단군을 선택하겠습니다. 왜꼭 67살이죠? 에? 아니 60살은 너무 젊고 70살은 뭔가 너무 오래 산 느낌이라서요. 적당히 아. 살다 적당히 죽고 싶어요. 어 근데 그... 지금은 평균 수명이 한 80세 정도고 예, 네. 그런데 그러면은 70 되기 전에 가고 싶다? 네, 80도 너무 많습니다. 와, 아니 그러면은 저희 막 어, 10년, 20년, 30년, 40년 다 같이 어, NCS 하면서 막 컨텐츠 만들고 그러는데 와, 혼자 쏙 빠지겠다는 이야기네요. 와... 그래서 저는 도을 선택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오, 아, 다죽 살아서 오래오래 해야죠. 여러분 양님 사랑합니다. 알라즈음. <웃음> <웃음> 어, 갑자기 티켓 전환을 하는 어쩌고 저쩌고. 예. 그럼 그 다음 아리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도훈이요. 왜죠? 당분 살리고 싶은 사람은 많으니까 한 명쯤은 도훈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것도 나름의 음. 괜찮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 우울지의 선택은? 저는 단군이요 왜죠? 저는 굵고 짧게 살고 싶어서 <웃음> 네, 오래 살고 싶진 않습니다 에? 오래 살고 싶지 않은데 단군인가요? 도우는 평생 사니까? 네, 도은 네. 평생 잊지 않고 아... 살아야 하니까. 아, 불로 불사니까. 네, 네. 어? 아니 근데 저는 그도을 선택하면 세상이 망한다는 기준하에 그렇게 말한 건데, 엥? 그럼 저도 도이요 에? 뭐야? 그럼 저도 도이요 에? 그럼 우리 고양이들도 안 죽고, 에? 평생 같이 살수 있겠네. 에, 도이요 에. 건강하게 에이. 산다는 보장은 없어요. <웃음> 에, 그래도 살아있으면 치료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저, 그저. 에, 네, 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단 이즈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 에. 네. 개 똥밭에 굴러도 어쩌고저쩌고, 에. 네. 자, 그러면 다음. 내 스트리머. <웃음> <웃음> 킥킥. 그 다음. 풍사의 의견은? 또 평생 살고 싶진 않아서 당군 선택하겠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 도호는 불로 불사 아닌가요? 그 단순히 불사인가요? 불로 불사니까 아프긴 하잖아요. 네. 아 그냥 죽지 않는 거, 죽지 않고 시들지 않는 거. 아 근데 불로 불사면 안 늙는 건데 그냥 불사 아파도 빨리 낫지 않을까? 잘 모르겠네요. 젊은 사람이 아프면 볼까요? 맞아요. 자도 <웃음> 운동 <다동운동> 열심히 <웃음> 하세요. 우리 금소님의 아, 이 코어 코어처럼요. 그러게요. 예, 아, <웃음> 아 <웃음> 금소코 이진다 와. 아 근데 정말 진짜 뭐랄까 예 네, 저는 불로불사라면 반드시 돈일 것 같아요. 네. 아플 수 있어도 저는 이... 저는 코스믹 엠퍼러기 때문에 이 우주의 끝을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좀... 예... 그런 희망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류의 멸망을 지켜보고 싶다. 좀 그런 생각도 있고 어떻게 망할지 좀 궁금하잖아요. 우주가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하고 해서 저는 불로불사의 조건이 주어진다면은 예... 할것 같사. 네, 저는 불로불사 할수 있다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 당연히 불로불사를 선택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어 너만 불로불사다 이러면은 조금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죽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과감하게 살수 있으니까 그래도 그걸 체크할 것 같긴 하사. 네. 그리고 그 다음 삐용이의 의견. 전 오래 살고 싶어서 도운이요. 아 좋네요. 네. 그럼 그 다음 몇사분요 저는 지금 당장도 내일 뭐 먹을지 너무 고민돼가지고 사는 날이 길면 길수록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저를 머리 아프게 할까 그게 너무 싫기 때문에 당군이요. 아... 이게 예, 죽음이 오.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의 기로에서 선택을 하는 뭐 그런 거시기 뭐시기한 거시기였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네, 그 다음은 이제 좀 캐릭터 관련해서, 어, 거를 거시기를 좀 해볼게요. 이거는 저부터 답변을, 네, 저랑 이거는 다른 요원분이 이제 제 설정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어.. 저만 귀신을 볼수 있었던 이유는 어.. 저만 도혼과 단군을 볼수 있었던 이유와 같나요? 라고는 질문을 이제 해주셨거든요 이 캐릭터에 관련한 질문이 오히려 훨씬 궁금하지 않으셨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이제 묘원님 대표로 이제 금소가 답변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그, 저희가 이 캐릭터 설정을 할때 우리나라 그뭐 민화, 민담이라던가 전설 같은데 고양이가 어떻게 등장을 하는지를 찾아보고 이제 그 설정을 따라가지고 캐릭터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보통 고양이는 저승과 이승을 있는 존재 그리고 영안이 있는 존재로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힌트를 주는 것도 귀신을 차용을 해서 양이는 영안이 있으니까 고양이라서 그리고 이제 당군이랑 도훈에게 갈 때도 그 눈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되고 눈이 닫히면 어떻게 되고 이 얘기도 그 실제 그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전설 같은 거에서 다 거기서 따온 겁니다. 오~ 하긴 근데 이게 그 고양이의 눈 어쩌고 저쩌고한 그게 사실 그 다른 영화 같은 데도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 뭐선 영화냐면은 그 제가 기억하는 영화는 이제 매트릭스 아~ 매트릭스가 아닌데 예 네. 매트릭스에 나온 키아누리 우스가 <웃음> 나오는 <웃음> 그~ 콘스탄틴의 이제 그런 장면이 <웃음> 나와요. 그~ 콘스탄틴이? 그, 워시기 약간 그, 영적인 능력, 어쩌고저쩌고, 울라불라 짱인 그런 엑소시스트, 프리랜서 엑소시스트인데, 프리랜서의 삶은 굉장히 고난하고 어쩌고 어쩌고. 네, 아무튼 근데 그런 이제 프리랜서, 엑소시스트인데 걔가 이제 지옥에 가서 무언가를 확인해보고 오기 위해서 고양이라는 매개체를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고양이의 눈을 바라봅니다. 고양이의 눈, 내 눈을 바라봐. 넌 어쩌고 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지옥에 가고 네, 저승에 갔다 올수 있는 그런 이제 매개체로 이용을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이제 고양이 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고양이 눈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가 동서양 가리지 않고 그, 예. 사실 그 인간의 홍채도 사실은 햇빛을 이렇게 빛을 받으면 홍채가 작아지고 그 빛을, 빛이 많이 없어지면 홍채가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보다는 이제 고양이가 차이가 극명해가지고 그걸 굉장히 신기하게 여기서가 아닐까. 인간은 그래도 동그란 눈에? 동그란 이제 그 동공이니까 그게 이렇게 확대됐다 줄어들었다 해도 그게 잘안 보이니까 지들끼리는 예. 네. 근데 고양이는 그 눈이 땡그러지면은 눈이 이따만해지는데 까만자가 이따만해지는데 근데 그게 또 줄어들면은 또 광주, 완전 극명하게 이게 완전 이렇게 세로 줄두줄 이렇게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또 그런 전설이나 그런 게 있는 거 아닌가 네. 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옥수가 왕 죽음 했을 때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이제 좀예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의 솔직한 생각은 뭐냐면은 엥? 이거 당황하지 않는 걸로 보아 <웃음> 아리가 당황하지 않는 걸로 보아 짜여진 거겠지? <웃음> 라고 <웃음> 이제 그래, 생각을 했거든요 그, 6화 때, 그 마지막 화 때, 사실, 이제, 다른 분들도 되게, 그, 아, 이거 짜여지지 않은 거라서, 좀 이제, 당황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저한테도 좀 느껴졌거든요, 그때도. 그때도 좀 느껴져가지고, 아, 이거, 이거 원래 있는 루트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도 그냥, 수습하시길래, 음, 괜찮은가 보군. 그냥, 예, 그, 여러분들 믿고 그냥 간 거죠, 그래서. 그러고, 이제, 그래서 저는, 아, 이거 옥수가 여기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보다. 그렇게 설정을 하셨나 보다 생각을 했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정말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좀 이제 계속 질문을 하고 그랬어요. 네. 옥수가 이게 정말 우리가 본 앞에서 죽긴 했는데 이게 진짜 옥수 이 세계관 내에서 옥수의 죽음으로 확정이 되느냐 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어그 다음 질문은 유생과 교직원 캐릭터들의 그, 저에 대한, 이제, 첫인상과 현인상에 대한, 그, 시기가 있네요. 예. 특히, 아, 이거는, 어, 유생과 교직원들 캐릭터에 대해서, 어, 전사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어, 첫인상은, 그거죠. 이름이 전석우니까 편지를 전달해 주겠군. 그런데 <웃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현인상은 뭐랄까 아 정말 굉장히 현대 현대 직장인의 피로함을 정말 잘 표현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정말 진짜 얘들아 내가 너희를 18번이나 불렀단다 라고 하는 그 정말 진짜 눈물이 콸콸 나는 그런 정말 지쳤지만 학생들이니까 얘네한테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하는 그예 그런 허탈함과 예 그런 것에 대한 제 표현력이 정말 굉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금소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그 캐릭터 짤때좀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첫인상과 현인상이 뭐랄까 막 그렇게 이렇다 하기는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저도 캐릭터 같이 짤때 냈던 아이디어에서 좀 달라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 금손은 그건 알고 있었죠. 이제 돈 많은 집에 막내딸. 예. 네. 이제 그건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첫인상은 그거였고, 현인상은 이제, 어, 생각보다 굉장히 틀이다. 네? <웃음> <에? 웃음> 말투가 생각보다 굉장히 단군하거나. 예. 아, 예. 그... 네. 네. 좀 그랬다. 예. 네. 그런 예 굉장히 옆에서 지금 굉장히 공감하고 계시고요. 아니 근데 저는 그 굉장히 잘 만든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옥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그할 말이 굉장히 많은 캐릭터예요. 예. 이게 이 스토리 안에서 어떻게 풀렸느냐와 별개로 굉장히 옥수 캐릭터는 사실 진짜 되게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 이거 저희 멤버십에서 이야기하기로 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멤버십 Q&A를 보면 은 이제 옥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네. 옥수는 정말이지.. 정말 원래 진짜 엄청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던 캐릭터거든요. 근데 정말 좀 단편적인 면만 나와있기 때문에 근데 또 캐릭터 짤 당시에는 이제 죽을 줄은 몰랐기 때문에 뭐 결국엔 안 죽었지만 예.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캐릭터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첫인상은 어 원래 볼래 현인상은 아좀 안타까운 캐릭터였다 뭐 이런거죠. 그 다음에 아리 같은 경우에는 아리 캐릭터를 같이 짜긴 했는데 이제 노세가 등장한다는 건 전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인상 말예 현인상 노세 <웃음> 예, 간단하게 단어로 정리하자면 그렇고 아 그리고 예상보다 굉장히 열정 부자 같은 모습을 정말 잘 표현해 주셔가지고 예 굉장히 놀랐던 예 정말 진짜 나 마리. 모두 예상하고 있었다 대체 어디까지 예상하고 있는건지 <웃음> 이쯤 되면 예지력이 있는게 아닌지 예 다들 그 부분에서 놀랐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들 그 부분에서 놀라셨을거라 생각하고 예. 그럼 울지 캐릭터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생이 존나 많다 이것도 이제 같이 짰던 설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울지 캐릭터같은 경우에도 다른 캐릭터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 캐릭터들이 외형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울지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스킨이 정말, 진짜, 정말 오지고 지리게 잘 뽑힌 캐릭터가 아닌가,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캐릭터 스킨 뽑을 때, 저는, 어, 일해라, 절해라, 배날, 아, 감날 아, 밖에 안 하긴 했지만, 네, 그걸 또 이게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 이게 스킨 얘기고, 이거는. 울지는 <웃음> 그러니까 첫인상은, 아, 짠한 어쩌고 저쩌고, K 장녀, 이런 느낌이고요. 현인상은 울지가 약간 뭐랄까 생각보다 시니컬했어. 네. 제, 제, 제가 제 캐릭터 같이 짤때그 생각보다 좀 시니컬해서 첫인상은 K장녀 어깨가 무거운 G 그리고 현인상은 시니컬하다. 시니컬한 G 약간 이렇게 변했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풍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캐릭터 디자인은 보긴 했는데 캐릭터 이제 빌딩을 제가 같이 했던 것 같진 않아요. 네. 이름만 대충 이제 같이 짰던 것 같고, 캐릭터성에 대해선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첫인상은, 어, 단소 들고 다니는 쌉. 근데 이제 현인상은 뭐냐면, 뭐 생각보다, 생각보다 되게 학생들의 말에 귀 기울여 준 선생님이 아니었나. 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생각보다 정말 피곤한 선생님의 모습을 잘 표현한. <웃음> <웃음> 어, 격하게 고개를 흔드는 품쌉 예. 네. 정말 예, 피곤한 학생들을 인조라는 선생님의 자아에 푹 빠져있던 예, 봉사비였죠. 예. 그리고 미룡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름이 예미룡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테지만 그래서 암튼 근데 삐용이라는 그 별명이 생길 거라는 건 저도 또 몰랐거든요. 그래서 또 삐용이라는 것도 굉장히 오,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 같은 것이기, 이런 것까지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현, 첫인상은 이제, 용. 첫인상은 부르, 불행용. 예, 예미용이고, 현인상은 약간 좀 마음 열리지만 언니들을 좋아하는 삐용이, 이게 바로 현인상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의외로, 어린 용이지만서도 어쩌고저쩌고 쿵짝쿵짝 의리가 있는, 예. 어, 근데 진짜 별명이 찰떡이여가지고 예. 별로 제일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네. 언니가 빼옹이라는 설정도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다. 네. 그리고 맵삽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그, <웃음> 떡볶이를 팔줄 몰랐거든요. 네. 뭐 당연히 그 파는 메뉴는 전에 저희가 막 투표로도 하고 막 그렇게 결정을 막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첫인상은 사실 그냥 이제 매점에 있는 쌉이다. 그냥 맵삽이다 이거였는데 현인상은 떡볶이 장인. 그렇게 정리할 를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저 진짜 컵볶기 나와서 진짜 놀랐어요. 예. 컵볶기가 정말, 예, 정말 오지오지렸다 음, 뭔가 조금 약간, 예,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끄덕끄덕. 예. 뭔가 조금 질문과 좀엇나간 대답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킥킥. 예.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어. 소리 지를 때목안 아프신가요? 사실 전 처음에 귀가 아팠는데 지금은 소리 지는게 그냥 오케스트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어 제가 요 근래는 약간 좀 공기가 안, 조, 안 좋아져서 그런가? 아니면 좀 컨디션도 조금 그냥 좀 거시기 해가지고 요새는 조금 그런 거 같나 싶기도 한데 요새는 조금 목뭐 컨디션 관리가 잘안 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제가 좀 강철성대여가지고 한 노래방에서 네 다섯 시간 노래 부르고 나도 전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소리 지르는 게 목이 아프진 않아요. 예, 네. 말을 이제 막 오래하고 더빙하는 게임하고 이러면은 더빙하는 게임을 한 5시간, 6시간 막 이렇게 하면 조금 이제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그건 좀 힘든데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좀 강철성대여가지고 소리 지르는 거는 사실 별로 예, 네. 오히려 말을 많이 하는 게더 힘들지 예 네. 말을 말이 하는게 조금 더 무리가 가지 소리 지르는거는 그냥 에, 소리를 질러야겠다 작정하고 지르는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에, 이미 청각이 안좋아지신것 같은데 그래서 예 성대를 좀 소중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집도 시켰어요. 요새 너무 건조해가지고 목이 자꾸 자꾸 말라서 아, 이거 당뇨 전조 증상인가 말기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마상에 무서워라. 네. 그, 그 다음에 이제 옥수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옥수 왜 울고 있죠? 당신이 목이 아프다 해서 너무 슬퍼서 울고 있었습니다. <웃음> 아 이제 옥수에 대한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수의 해깐다삐에 올려볼래 옥수는 대본이었나요? 아, 드립이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저도 사실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게 1학때 저희가 이렇게 각자 인사하는 타임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각자 인사말을 각자가 정하기로 했고 저는 계속 아! 보드 점량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약간 좀 재밌어 하실까 하다가 했습니다. 대본 대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대본에 음. 가까? 아 미리 계획된 전에... 애들이? 아예그 네. 그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미리 그거를 아. 생각했느냐 아니냐가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같아요 미리 생각했습니다. 아, 계속 그렇군요. 물어봤어요 이거 어때요? 이거 이렇게 할까요?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 이랬어요 계속 물음표 빠리 맛처럼. 아 혹시 하려다가 하려다가 이제 그 거시기 안 하게 된 혹시 이름이 탈락된 이름이 혹시 있나요? 어 아니요 처음부터 이, 이 이름이었어요 그쵸 오 맞아요 네. 아 유구한 역사의 깐타피아 얼레벌레였습니다 예. 대박 그리고 다음 질문 옥수는 정말 아 이거 약간 좀야 이거 좀 눈물 버튼일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예예그시이 눈물샘을 부여잡고 질문 들으세요 옥수는 정말 유생들에게 한치의 친분도 느끼지 않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네. 흑흑! <웃음> 흑 <웃음> 어떤가요? 옥수짱! 정말! 오이오이! 오이 진심이 아니었던 거야? 옥수는 언제나 진심입니다. 근데 그일쪽에 대한 진심이 너무 커서 이제 다 그런 게 이제 어떻게돼도 상관없던 거였쌈. 다른 게. 흑흑 <웃음> <웃음> 정말 슬프네요. <웃음> 그렇습니다. 정말. 옆에서 열심히 울고 있는 큰 소의 모습 푹푹. 그리고 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옥수는 언젠가 아, 이것도 좀 눈물샘이 어쩌고 저쩌고. 옥수는 언젠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는 날이 오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옥수가 했던 그 아리에 대한 협박, 아리와 싸워서 어, 어쩌고 저쩌고 하게 되는 거, 인간들에게 복수하겠다고 결심했던 일등 이런 거에 대한 게 복합적인 질문이겠죠? 옥수는 네. 어땠나요? 이거 질문 보고 계속 생각을 해 봤는데 어, 친구들한테 미안해 하기는 할것 같아요 나중에 뭐 미안해 하거나 뭐 그럴 거는 같은데 어, 본인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아,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왜냐면 음. 시간이 돌려줘도 똑같은 행동을 할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그치만 그마저도 굉장히 멋있는 어쩌고 저쩌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끄덕끄덕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아리의 질문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아리의 질문은 이제 옷의 멘붕은 이제 지만 옷의 멘붕이 그때 이제 그거죠? 그 옥수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당황했던 당황하는 오세의 모습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해주신 것 같아요. 옷의 멘붕은 시비지가 되겠다는 꿈을 망쳐버린 것에 대한 절망 살인을 저질렀다는 충격, 옥수에 대한 미안함 세 가지 중 어느 부분이 더 컸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음, 저는 시비지가 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충격이 가장 1순위로 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옥수에 대한 미안함은 솔직히 안 들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쨌든 뭐 표면적으로는 옥수가 계속 쪽지로 뭐 나의 아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일단 어쨌든 물밑작업으로는 어, 어, 이 친구의 약점을 잡고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괴롭혔던 친구가 만약에 뭐 내가 우발성이라고 해도 그좀 놀라거나 내가 그 짓을 했다는 거에 대한 좀 어, 당황스러움 정도는 있겠지만 미안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이제 마음도 굉장히 그것도 그 당황함에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했을까요? 어네 있긴 있을텐데 일단 5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1 2지가 돼서 인정을 받겠다고 집을 나온 친구인데 내가 이걸 이렇게 됨으로써 일단 1 2지도 엎어지고 이거를 누가 알게 되면 그 상황에서는 모든 게 틀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당황이 제일 컸을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사실, 그, 아리 옷에 대한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들이 더 많았는데요. 이제 그 질문들은 이제 굉장히, 야, 이거 괜찮다, 오지고 지린다 싶어서 멤버십으로 이제 돌아가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옥수도 지금 대답하지 않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은 이제 빠지는 질문도 있겠지만, 어, 내 질문이 안 나왔다 한다면 이제 멤버십 Q&A를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비용이에 대한 질문을 아 아니다. 아리 하나 더 있네요. 네. 네. 아까 방금은 굉장히 진지하고 거시기했던 질문이라면 이건 조금 코믹한 질문. 생냥이가 <웃음> 불량배 엔딩 때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아리의 기분은? 이런 질문이 있네요. 아 제가 무슨 기분이 들겠어요. 저는 그 때려보는 <웃음> 테스트 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와서 앞에서 막 막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와 이게 뭐지? 그 다음에는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제가 쳐도 저한테 어그리 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켜만 보다가 죽으면 그냥 양님한테 아이고 양님 잠깐 내리고 오세요라고 하려고 했더니 어 벌써 내리시고 그거 치는 거보다 빠르게 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웃음> 어쩔 수 없다. 그 맞는 것도 난시 엔딩 같잖아요. 뭐. 그래서 그냥 돌아오면 다시 물어.. 뭐래하고 물어볼테니까 그냥 꿈같은 장면을 봤다고만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웃음> <웃음> 아 정말.. 예.. 그때 아리 대사도 되게 웃겼거든요. 내가 정말 진짜 꿈같은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다. 이런 대사를 <웃음>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예.. 끄덕끄덕.. 예..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미룡이 이제 삐용이?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이제 삐용이는 이제 삐용이도 굉장히 이제.. 거시기한.. 거시기를..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이제 관심을 받은 캐릭터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제 그.. 논란의 14살! 예! 논란의 14살 <웃음> 삐용요원! 예! 삐용이는 미룡이의 애칭인 건가요? 아니면은 삐용이에서 미룡이로 개명을 한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어.. 그렇죠? 일단.. 좀 있는집아이라는 캐릭터성을 살리려고 아명이랑 본명을 따로 설정을 했고 그래서 아명이 애기 때 이름이 삐용이고 본명은 예미룡입니다. 음... 그리고 원래 이름이 어, 예미룡이 아니라 독고용이었어요. 근데 캐릭터 설정을 조금 바꾸면서 삐용이, 어, 미룡이 이렇게 이름 후보가 나왔는데 아, 그럼 둘다 쓰자! 라고 해서 미용 겸미용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키키키 예. 아, 이거 그.. 독고용 거시기 설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도 되나요? 예, 하시죠. 예, 원래 그게 그.. 독고 머시기로 뭐 지은 이유가 사실 그거는 이제 제가 냈던 아이디어였는데 그게 이제 그.. 거시기 뭐야? 이웃집의 거시기와 살짝 겹쳐가지고 성이 그래서 사실 좀 바꾸게 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 독고 용어로 처음에 설정을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 묘생지전도 이게 기획 단계는 굉장히 길어서 그하부망 때부터 이제 계속 그 캐릭터 이름이랑 캐릭터 이제 설정을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아무튼 그래서 아! 아차 싶어서 이제 좀... 예, 바꾼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독고용이라고 설정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원래 삐용이는 두둥탁. 두둥탁. 두둥탁. 두둥탁. 원래 삐용이는 중이병이었어요 예. 네. 원래 삐용이는 중이병이어서 막, 흑, 흑대안에 흑염룡이 어쩌고, 약간 이런 대사를 하는 캐릭터였거든요. 예. 네. 원래 그럴 예정이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야 고독한 독고용이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지어줬었는데 아쉽게도 <웃음> 설정을 쓰지 못해서 비용 요원님이 정말 너무 진짜 아쉬워했다는 후문입니다. <웃음> 네? 에이, 진짜 아쉬워 하셨어요 제 중2병 너무 하고 싶었는데 못 해가지고 <웃음> 에이, 맞아요, 맞아. 열심히 에이,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하다고 진짜 열심히 예, 맞아요 웃음소리 연습하셨거든요 맞아요 맞아요음도 열심히 읽으시고 그러셨는데 맞아요, 맞아요. 아 인소 읽으시고 이랬는데 맞습니다 그 그때 아유. 용이 웃음소리가 뭐였죠? 아유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 용이 처음에 그 웃음소리가 있었잖아요 그쵸? 비용씨 이거, 저는 사실 연습 시작하기 전에 바뀌어서 못하는데, 옥수님이 이걸 기가 막히게 잘하세요. 맞아요. <웃음> 말할 보여주시죠? 줄 알고 미리, 미리 뒤돌아있는데요? <웃음> 아, 옥수가 보여주나요? 근데 이건 주인공인 용님이 하시는 게 제일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아이디어에 시초가 옥수님이셨기 때문에 저는 옥수님이 들려주시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보여줘, 사무라 보여줘, 보여줘, 내옥수 보여줘, 전 용님이 모. 하면 하겠습니다. 오, 아그러은비용이가 네, 먼저 하고 웃 수도 하죠.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딱세 글자만 해 주세요. 세 글자만. 딱세 번만 말씀해 용하고 웃는 거였어요. 맞맞 그래서 그냥 용용 이렇게 웃을 생각이었습니다. 에이, 오. 오, 오, 오 그데아해수가보여라 와, 해 형수가 보여주라! 쟤 형수가 보여수고수 되게 고혹해 보이네요. <웃음> 에, 죄송합니다. 에, 고혹한 옥수 발리 해주세요. 에, 그냥, 핫도그 쓰고,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이런 거였어요 맞습니다. 예, 원래 저렇게 웃을 예정이었어요. 비용이가. <웃음> <웃음> 원래 저렇게 웃으려 예정이었답니다 예, 아 고독한 나는야 한 마리의 고독한 용 그렇지만 나의 어쩌고 저쩌고한 내면 어쩌고 저쩌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반전으로 웃음소리가 웃긴 그런 캐릭터가 초기 설정이었습니다. 예, 그런 캐릭터가 초기 설정이었고 그리고 그 삐용이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삐용이 다음 질문 삐용이가 지옥에 가기 전에 여의주를 건네는데 그 제가 그걸 거절했을 때 심정이 어땠는지 그에 대한 이제 질문이 있어요 음, 근데 안 받으실 거 예상해가지고 별로 막 당황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그냥 뭔가 <웃음> 적당히 밀당하시다가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웃음> 그렇다고 하시네요 네 그, 그리고 이거 정말 화제의 질문이거든요 you mm -hmm.